예, 지난 시간에 일부 살펴보고 오늘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교의 현실이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배교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웃음> 에, 그런 신자들이 많으면 배교로 달려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 속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웃음> 그 증거도 불확실해서 배교로 휩쓸려 간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속성은 세 가지라고 늘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제 사도성까지 하면 네 가지인데 사도성을 전제하면 이제 세 가지가 되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이 이제 이세 가지 내용으로 모아지는 거기도 하고요. 제일 처음에는 그리스도와의 일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아담안에서 옛사람으로 살던 그런 어,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리토와 하나가 된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하는 거죠. 원래 교회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세례를 통해서 가입하지 않습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거기서 고백도 하고 서원도 하고 결단해서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서원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이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일체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의 행보에 맞춰서 모든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어 계획하고 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 공산주의자처럼 제도적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신령하게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와의 일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거예요. 때로는 뭐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뭐뭐뭐뭐 뭐, 뭐, 뭐, 우리가 다 위기를 만나서 같이 핍박을 받기도 하고 뭐 하나님의 그 하나, 하나, 그리 또 하나됨을 말씀을 공유하고 생활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일체됨을 나타내 보여야 돼. 초대교회 때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이제 떡을 떼며 교통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냐고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이제 그리또와 하나된, 그리고 성도들과 하나된 사람들의 특성이다. 그게 열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붙어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그리또께서 목표하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도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 땅에 와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 우리의 그냥 개인의 구원만 위해서 개인의 행복만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냐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그러면 어그 거기 교회에 연합된 존재라면 당연히 이제 그 일에, 개인적인 행복과 번영은 다 뒤로 하고, 이제는 교회의 영광이 만물의 영광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또 주님의 영광과 관계되어 있고, 우리와, 우리의 영광과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체로 그 일에 주력을 해야죠 그게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말로만, 여기저기,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디모데우소에. 그냥 말로만 경건의 외적 모양만 내고, 실질적으로는 자기 꿍꿍이로 살아가고, 교회 따로, 자기 따로.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 탐욕적인 사람. 하나님까지라도 이용하고, 하나님의 백성까지라도 이용할 만한 사람. 아주 교만하고, 자고한, 그리또를 왕으로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니까 다 자기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야 돼. 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목표하신 일을 해야 고룩한 거지. 뭐 외적으로 폼나게 무슨 뭐 이제 40일 금식하고 폼나게 무슨 뭐 부지하고 사회 활동하고 박괴 운동하고 그럼 어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슨 병고 치러 다니고 이런다고 이게 거룩한 게아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 목표하신 일 그리토께서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 거죠. 그 일을 해야지 거룩한 것. 그 일을 서, 서로 잘 가고 있는가 살피고 이게 오죽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겠어요. 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리스도와 하나 돼서 그렇게 거룩한 일을 진짜 주께서 세우신 질서 속에서 그렇게 그 일을 행해 나가는가? 그게 그게 거룩한 백성이고 배교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보편성이라고 했어요. 보편, 보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차이가 없다는 거잖아요. 은사의 차이가 있고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 차이가 없어요. 신분의 차이가 없다. 주님이 대우하시는 차이가 없다. 교회 목사가 제일 꼭대기고 대표로 해서 교회가, 목사가 앞서인 법적으로 그렇게 있는 거지 사실은 제일 많이 섬기는 존재 아니에요? 사실은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 다음에 장로 다음에 집사가 아니에요. 삼직이, 그리도의 삼직을 각각 받아가지고 머리 대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은사에 충실히 하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시켰으니까 하고, 뭐, 안, 시키면 안 하고, 예? 사람들 눈치가 보이니까, 그래도, 갑자기 간판을 둘러쓰니까 뭘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죠. 내가, 성도, 모든 성도가 다 직분자라고 말했잖아요. 그건 제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 말을 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왕이고, 선지하고, 제사장이에요. 그 중에서 그, 그 일에 어떤, 특징적인 그 일에 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서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을 직분자 아닌 사람들은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직분자들의 그 일을 옆에서 도와줘야죠. 말씀을 잘 신고할 수 있도록, 또잘 다스릴 수 있도록, 또잘 구제하고 선교할 수있 살필 수 있도록 그걸 도와줘야죠. 그걸 물질로 기도로. 그게 그 이제 보편의 교회고 서로 그리고 외모로 차이를 두지 않는다 이거. 잘생긴 거, 학벌 좋은 거, 뭐 똑똑한 거, 명예가 있는 거 이런 걸로 차이를 두지 않는다 믿음, 미, 미, 믿음으로 하나 된 존재 아니에요 성신으로 하나 된 존재고 그러면 그 안에서 서로 연약한 점을 대신 져주는 거지 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져주는 거지 이스라엘이 그걸 안 해서 망한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걸 안 해서 망한 거래 그걸 안 해가지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출애굽 이후에 한 번도 전체 국가적으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아, 신앙의 원리를 알면 어, 그 그런 보편성의 원리를 알면 진짜 내가 더 똑똑하면 더 연약한 자의 그상저뭐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고 도와주는 일을 해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우리 그 일일이 다 파헤쳐가지고 너그그렇게 그, 하지 않고요 다 짐을 지시면서 알려주셨어요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몸으로 알려. 주 그 언어 개시와 행동 개시로 다 알려주셨어요. 그 보편성을. 근데 우리가 왜 사람을 보고 차별, 차별을 하냐. 교회 안에. 그렇게 하면 그건, 그건 세상 사회잖아요. 세상에서 덕성 있는 사회도 그렇게 안 해요. 세상에서 덕성 있는 사회도 안 하는 거를 교회가 차등을 둔다. 자기가 가진 걸로 뽐내고, 자기가 권세에 있는 걸로 지배하려고. 자, <웃음>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전적으로 주님께 연합된 존재로서 그런 교회 속성을 못 드러낸다. 교회 속성을 드러내기 항상 전제가 뭐냐. 그게, 저기, 전적으로 헌상되었다. 그, 그, 영어로는 dedication이라고 다 들여졌다. 헌납되었다. 그런 표현이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할 때 시작할 때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하는 거라 세례를 한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그 세례 정신을 살려서 그 갱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죄를 그때 한번 죽여버렸으니까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무법주의자가 아니다. 늘 내가 죄인이고, 회개해야 될 죄인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늘 애틋한 심정을 보고, 그, 그, 배려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랑을 해야 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낼 게 없어요. 요번, 요번 주에, 요, 여러분들 왜 욕기, 그, 정독했잖아요. 엘리우가 하는 말 들으셨어요? 엘리우. 흙, 흙이, 어떻게 흙에게 변할 변할 요구할 수니다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못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신다고 믿음으로 하고 목사는 그렇게 선포하고 성도들도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웃음> 그, 전부 흙으로 알고, 흙이, 흙을 어떻게 변해요? 부모가 자식도 못 변, 못 변화시켜요. 형제가 형제는 뭐, 물론 안 되고요. 부부 간에 절대 안 됩니다. 서로 흙끼리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나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안목이 다 바뀌어야 돼요. 전적으로 들여진 존재로서 살아가야지 이 배교를 이긴다. 이 자식을 이 세상에 팔아먹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그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 아하스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불살 자식을 불살리는 일, 이교도들의 그 행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그냥 내어놓는 것은 자식을 불살라도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광을 추아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시스템에 돌아가게 하는 거는 자식을 불태우는데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상된 사람의 행, 행태냐.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우리, 우리에게 할 일, 맡겨주신 일도 안 하고, 그 내가 나를 들여가야죠. 주님이 다 나를 받아주시지만, 내가 나를 들여가야지 받아주시지 그런 방도를 그네 의, 그런 은혜의 수단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분께 들여가야 들여가야지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일체 일체 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잘하지 그, 그렇게 근본적으로. 주님과 그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근본적으로 영적 세례를 그 고백하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면 이게 진리의 안에서 자라갈 수가 없어요. 이를 수가 없다 그랬니 오늘 디모데 고소에 맨날 듣고는 있고 알기는 알지. 근데 절대 자신을 안 들여가죠. 자기가 우선 현실이 급하니까 현실이 크게 보이니까 절대 안 해요. 이게 뭐 이게 근본적으로 자신을 안 버리니까 자기에 붙어 있는 것도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정욕, 자기 자기에게 주어질 그런 세상에서 줄줄줄 듯한 그런 물질 이런 거 절대 포기 못하죠. 흉내만 낼 뿐이지. 이게 열매가 뭐냐그 그. 그 주님께 연합된 존재로서의 열매가 그리또의 품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또의 품격은 어떻게 난? 우리에게는 나올 게 없잖아요. 주의 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 성신의 열매를 맺을 때 그리또의 품격을 나타내는데 그것도 그리또의 품격을 나타낸다고 해서 우리는 사실은 모양만 내고 언약 안에서 흉내만 내는 것 뿐인데 주님은 그걸 전체로 받아주신다. 그리또 안에서. 받아주시니까 우리는 참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웃음> 그, 그런 그 품성적인 열매도 나타내야 되고 또 사회적인 열매도 내야 돼 사회적인 열매 하나님의, 하나님과 같이 예배하는 데서 공감배가 있어야 돼고한 호흡으로 찬송하고 한 호흡으로 경배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한 호흡으로 기도하고 한 호흡으로 아멘하고 그게 그게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그 그러니까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고 열매를 나타내는 거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의를 행한다 이면 공평하게 내가 청지기로서 내가 주어진 시간 물질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쓴다.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 자기 은사와 관련해서는 이제 주님께 받아서 그걸 쓰겠지만, 그, 그, 그, 궁극적인 은사의 목적이 뭐냐? 열매를 맺기 위한 거니까, 이제 다 짐을 짓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없는 거, 명예적으로 없는 거, 물질적으로 없는 거, 건강적으로 없는 거, 이거를 져주는 거죠. 외적으로 하나님 축복받아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축복받아서 물질만에 소유하고, 그, 그, 그것은, 껍데기만 자랑. 그냥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 그, 교회의 속성을 잘 드러내려고 해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말씀이, 이, 말씀되게 선포를 해야 되겠죠. 말씀, 말씀이, 말씀되게 선포되어야 말씀과 성신을 의지한다고 할때 정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말씀 되게. 그 말씀을 말씀 되게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지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어, 뭐, 문자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또 <웃음> 역사적으로나 그, 그것을 거기에, 거, 거기에 투영해서 그대로 어 해석을 하는 거죠. 이단들도 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큰 경륜과 상관이 없지 개인의 한 단체나 자기의 단체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이 거룩한 사회 속에 속해도 이단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처럼. 교회 안에 거짓 목자들. 하나님이 주신 그 왕, 왕직이고 선지자직이고 제사장직을 그 결코 그 자기 집의 군림의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 섬김의 방편으로 쓰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기 제시에 기초해서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되고요. 그걸 들었으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주님이 목사를 통해, 목사 입을 통해서 교회에 임재하길 기뻐하고, 교회가 역동적으로, 창의적으로, 그 능동적으로 자원해서그세 사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이신론, 후연신론이라고 그러죠. 이신론. 하나님은 어떤 법칙만 주고 니네들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하신 분으로 여기고, 그냥 자기 인미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웃음> 삶이 그 해석도 잘못된 것이고, 그 삶도 잘못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생명이 주어져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역동성이 있어요. 생명성을 보인, 주님의 생명이 그런 생명이니까. 주님이 생명이 그, 죽기까지 그 순종한 생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으면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죠. 요한일서에 나오듯이. 죽을 수 있는. 조금 흉내 내는 걸 가지고 형제라고 포장해낼 수 없는, 그렇게 포장해내지 않는 그런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웃음> 하나님의 바른 해석과 삶, 그것이 굉장히 주, 중요한데, 이제 늘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바르게 해석되고 공급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구원의 큰 도리 안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누리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당대에 그 일이 있어야죠. 우리 당대에. 우리가 얼마나 그 외모나 그 껍데기에 치우치는가 하면, 이, 그 이제 개혁자들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등불 있잖아요. 등불. 주님이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그, 내 길에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 그 등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옛날에 전기 이런 거 없을 때그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등인데, 그것을 꼭 이렇게 종지 잔에 등으로 피나, 이런 황금 촛대에 등을 지키나, 빛의 밝기는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이 타락해가지고, 황금 촛대에다가 빛, 저 등불이 올라가 있으면, 그게 더 밝은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왜이 말을 하냐면, 그 껍질, 외형적인 것은 옷과 같은 거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고, 즐게 배웠고, 중요한 건그 빛을 바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그 빛을 잘 바라기 위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나가서 생활하고 하는 거지, 그 빛을, 빛, 빛, 저기, 촛대를 꾸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촛대를 꾸미는 일은 여러 가지가 될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촛대가 멋있으면 빛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어, 학박사가 있는, 그, 교회에 다니면 더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고, 원어를 더잘 알면, 그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말 다섯 마디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당대의 주님이 써가시는 태도에 따라서, 방식에 따라 대상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 응. 이게 이렇게 늘 그래야 된다 하는 건 아니고 어, 어느 아무 것도 없어도 초때다 아무 것도 안 꾸며도 빛만 잘 밝히면 돼. 그래도 안 되고요. 뭐 빛보다는 외형에 취, 너무 치우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갖춰야 될 때는 갖춰야 될 것이고요. 그냥 그거 없으면 종제기에다가 빛을 발, 발해야죠. 중요한 건 빛을 끄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웃음> 그게 실질적인 그런 주님의 그, 말씀에 그,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 되는 거고, 말씀을 그,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웃음> 이 그런 구원의 도리와 관련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의 말씀을 잘 어, 전해야 하는 것이 성경이 여러 가지 말들이 인간의 말도 있고 사단의 말도 있고 뭐 <웃음> 천사의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왜 그것들을 쓰셔가지고 뭘 크신 그주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가 그걸 잘 헤아려서 살펴야 합 그리고 이제 구경륜 하에서 쓰였던 그런 방도들이 지금 신약에서는 안 쓰이잖아요. 그스도 안에서 다 성축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알고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그런 거죠. 그래야 이제 뭐 안식일 교회니 뭐 이런 데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기본적으로 배워야 할 것이 내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몸인 교회 그 구원론과 기독론이 제일 중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 속해서 그 완성될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돼. 그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따가 또 보겠지만 요시아가 요시아 같은 왕이 날 것이 언제 예언됐습니까? 요시아 왕이 640년 주전 640년에 8살에 왕으로 등극했잖아요 그런데 그 요시아 왕에 대한 그 예언이 언제 주어집니까? 여로보암 때 주어지거든요. 930년에 분열 왕국 시기가 930년에 주전. 그러면 몇 년입니까? <웃음> 800. 700 600 그러니까는 590년 전에 590년 전에 예고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주님은 그 어, 천년이 지나간 밤한 경점 같다고 시편 90편 4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보면 천년이 죽게는 천년이 하루 같다 천년 전의 일이 어제의 일 같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 시간 속에 산다고 멀리 있다고 생각할 게 아니다 주님이 작정하신 것은 이미 작정하신 때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우리 앞에 있고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보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현재에 같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 앞에서는 언제나 한그영원 속에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속에 있다고 만만하게 시간을 생각하고 에? 느긋하게 생각하고, 이게 악한 종은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게으른 종이 악한, 종. 그걸 하나님의 일을 구원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자기 임의로 얼마든지 그 내일을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건강으로 내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돈으로 내일을 자기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가진 걸로? 그,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한 호흡도 빚지지 않았다고. 우리 다음실 호흡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면. 그러니까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거 우리가 그냥 맨날 숨 쉬고 사니까 아, 내가 마음대로 쉬고 사, 살아서 내 생명을 조절할 것 같죠? 오늘 저녁에 불러갈 수도 있어요. 호흡을 걷어갈 수 있다. 그 주님 앞에서 늘 현재라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배교를 이기는 거예요. 내일 하지. 그넘어 벌써 오늘 넘어진 거니까 내일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사단. 그 그러니까 오늘 오늘 교회 한 분자로서 구원을 누려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각자가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역동적으로 주님의 생명을 발휘해서 관심 형제 연약한 형제의 관심을 갖고 무지한 규모 없는 자들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안내해서 어떻게든지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품성을 나타내고 개인이 아니라 전 교회가. 야, 항상 교만한 사람들은 지시만 하고 안 한다니까 자기 멋대 자기 자기 호흡 자기가 주장할 줄 알고 자기 자기가 무슨 예언자 하나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 아니에요. 오늘 뭐 엘리가 뭐 강대에서 꼬꾸라져서 죽을지 어떻게 알, 알았겠어요.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언제 우리에게 그 죽음의 그림자가 올지 모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망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 사망의 매인 삶을 사는 거야. 다시는 그 죽는데 종로로 사지 않게 우리를 구원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렇게 힘있게 역동적으로 살아가야 돼. 진짜 사랑을 한번,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 사랑을 한번 흉내해도 내보고 죽을 생각을 해야 돼 흉내라도 내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되고요. 말을 앞세우면 안돼 항상 같이 가야 돼요. 말하고 행동하고. 주님, 주님처럼. 주님은 항상 같이 가잖아요. 말하신 대로 행동하시고 행동하신 대로 말하고. 사단은 그렇지 않죠 알지만 안해 절대 안해 그리고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끌어들여고못 하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거의 한2년 가까이 지금 공부했는가요 교회에 대해서 이제 늘어지고 막 쉬고 그런 거 생각하면 그렇게 공부했네요. 너무 좋은 공부를 참 다시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아무튼 삶까지 잘 이어지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돼야 될 것입니다. 다음 뭐